정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정치적 영역으로 전달하고 반대로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된 내용을 많은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대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도 정당에 관한 조항을 두어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래한국당 부산시당과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당 창당대회는 10분, 부산시당 창당대회는 고작 20분 걸렸을 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구시당 창당대회의 장소는 자한당 대구시당이었으며 부산시당 창당대회에 걸린 현수막은 자유한국당의 자유라는 말 위에 A4용지의 미래라고 써서 붙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오늘 경북도당 창당대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소가 자한당 최규일 의원 사무실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미래한국당은 자한당의 위장 정당임이 분명합니다.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이 헌법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이 될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자영당은 정당을 희화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